이번 강의는 캡컷에서 그래프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샘플을 한번 보시면 제가 여기에 사진을 하나 가져다 놨습니다. 사진도 되고 동영상도 되고 다 가능한데 지금, 지금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면 방금 보셨어요?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는 거자요 작업들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제가 그래프라는 설정에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제가 편집이란 걸 뭔가를 수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들어 놨는데 이 그래프에 따라서 얘가 뭔가 지금 바뀐 거예요 자 앞으로 살짝 돌려가지고 변화가 생기는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상황입니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뭐 이렇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창을 하나 닫고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사진이나 동영상 하나를 그냥 꺼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초짜리 지금 사진이 화면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 사진을 이용해서 을점 점점 확대가 되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하잖아요 선택을 했을 때 서브 메뉴에서 애니메이션 항목을 선택을 하면 여기서 인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이 사진이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에 발생하는 애니메이션 중에서 여기 보면 점점 뭐 커지는 미니 줌 이라든지 시간을 좀더 주면 천천히 커지겠죠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 자, 캣컷이 지원하는 자동 애니메이션을 만약에 썼다고 쳤을 때는 이 그래프를 적용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적용하고 싶을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하면 자, 제가 애니메이션을 일단 삭제를 좀 할게요. 자, 원상복구를 시켰고요 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애니메이션 기능을 쓰지 않고 키프레임을 써서도 확대를 시킬 수 있잖아요. 자 확대를 하기 시작할 위치를 키 프레임을 찍어주고 확대가 종료되는 순간 뭐 여기든 여기든 자, 이렇게 키 프레임을 찍어주면 두 개의 키 프레임이 생깁니다. 자 처음 상태는 자 사진이 좀 화면에서 작게 만들어 볼까요?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줌 아웃을 하시고요. 사이즈를 줄였죠. 여기서는 원래 거보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뭐 이렇게 위치 이동까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이 걸리면서 이런 식으로 예, 줌이 쭉 당겨지는 듯한 느낌을 주죠 자 이렇게 키프레임이 있는 구간에는 그래프를 적용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프를 눌러주면 그때서야 활성화가 되는데 커스텀부터 시작해서 미리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전부 다 등속 운동을 해요 여기서 사이즈가 쭉 커지죠 여기까지 그러 여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2분, 2초 얼마, 몇 프레임. 그 시간을 전부 다 n분의 1로 나눠서 커지는 비율을 일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시켜보면 플레이를 해보면 그냥 쭉 커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얘를 만약에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어, 물리 혹은 물상 뭐 이런 시간에 그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배웠을 겁니다. 그 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쭉 J자를 그리면서 올라가면 얘는 가속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도의 변화가 별로 없으면서 여기 가면서 빨라지는 급격하게 빨라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넣기 1 선택했거든요. 플레이를 하면 처음에는 별로 변화 없다가 끝에 갈수록 점점 애니메이션이 확대되는 그 동작이 커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더 급격하게, 좀더제 J자가 커졌죠? 어, 얘를 선택을 하면 초반에는 커지는 게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다가 끝에 가서 확 빨라집니다. 자 이제 구분이 되시나요? 자 얘는 그러면 뭘까요? 처음에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가 천천히 속도가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자 얘를 선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애니메이션 시키면 처음에는 빠르고 점점 천천히 이런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속하는 듯한 그래프겠죠? 마찬가지. 이걸 다르게 얘기를 하면 하나, 둘, 세 개. 요만큼은제 J자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얘네들은 전부 다 가속. 정도의 차이 있지만 전부 다 가속 그래프이고 이렇게 거꾸로 꺾이는 이런 그래프들은 전부 다 감속 그래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자 한번 적용을 시켜버리면 커졌다 작아졌다 다시 커지죠. 이 모양 그대로. 그래프의 모양 그대로 이렇게 돼요. 처음에 방금 어, 요거 위에 뭐가 덮여있으니까 잘안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속도가 극격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확대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점을 한번 찍죠. 그리고 밑으로 빠져요. 이거는 마이너스 구간인데 마이너스가 되면 확대되는 거 반대로 만드는 기능이죠. 그럼 축소가 돼요. 여기 구간에서는 축소가 됐다가 다시 확대가 됩니다. 이것도 비슷하지만 확대됐다가 그 다음에 얘는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죠. 그러면 어느 정도 커진 크기가 유지되다가 갑자기 커져요. 자, 한번 적용시켜보면 가만히 있다가 확 커지죠. 자, 이렇게 중간에 한번 멈칫하는 기능이고 얘는 계단처럼 단계로 밟고 올라가요.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 자, 얘는 네번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계단처럼 생긴 것들은 딱딱딱 끊어가면서 스타카토 식으로 점점점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얘는 뒤로 빠지는 구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이즈가 줄어드는 구간도 발생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건 일레스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스프링처럼 동작한다는 뜻이거든요? 어, 이런 식으로.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런 거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키프레임 두개 사이에 어떤 값의 변화를 줬느냐면, 크기에 변화를 줬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이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는 동작들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얘를 그래프를 해제를 하고 자, 애니메이션까지 한번 지워볼게요. 애니메이션을 키프레임을 두개를 지웁니다. 자그 대신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얘가 화면상에서 왼쪽에 한번 둬볼까요? 이렇게 왼쪽에 둬보고 T가 확 나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두고 그 다음에 시간을 이만큼 흘려 보내고는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떤 애니메이션이에요? 위치가 바뀌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죠?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런 경우에 그래프를 적용을 시키면 얘는 움직일 때 처음엔 천천히, 그 다음에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빠르게, 천천히.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한번 후진했다가 또 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점차 가기는 가는데 중간에 탁탁탁 끊어서 이동하는 듯한 느낌이 들 거고,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스프링처럼 띠용 띠용 띠용 하듯이 움직이겠죠. 자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키프레임이 적용된 상태에서 그래프를 설정해서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조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 조금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사진이나 동영상에다가 키프레임을 적용하고 애니메이션을 적용한 다음에 그래프 속성을 넣었잖아요. 근데 이 기능이 이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요거 조금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 자, 글자를 하나 썼거든요. 글자에다가 키프레임을 하나, 둘 넣어주고 자, 글자 좀 크게 했어요. 그럼 얘는 글자가 커지는 애니메이션이 된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상태일 때 글자를 선택을 하고, 글자 속에 있는 그래프를 눌러주면 얘는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죠. 자, 이 기능은 추후에 아마도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그래프가 글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거 하나를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글자에서 애니메이션은 어, 이렇게 키프레임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키프레임을 적용 안하더라도 글자 안에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으니까 인, 아웃 반복을 이용해서 을 애니메이션을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과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